여보, 어. 물 받아줄까?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샤워할 거야 네, 알았어 금방 나와? 어, 금방 나갈게 어, 응. 응. 김해길 여보 지금 갖고 와 여보 왔다 갔다 할때 심심하지 않게 응. 내가 벌써 이 노트북에다가 영화랑 여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랑 다 넣어놨거든 아 진짜? 야, 여보를 위해서 노트북을 챙겨갈 거야 아, 노트북으로도 볼수 있어? 거기 비행기에서? 넣고? 뒤집어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볼수 있다고. 응. 그럼 이거 노트북이 이거 응. 뭐야? 이거? 응. 이거 외장 하드. 외장 하드가 큰데? 응. 용량 고용량. 어. 여보가 찍고 있어. 나내거 지금 가고 어. 외장 그래픽 카드로 얘기하면 게임 하러 가는 거 걸리잖아. 아 외장 하드 같이 생겼잖아. 이거 충분히 속일 수 있다니까. 외장 하드 아니고 그래픽 부스트. 계속해 7번. 7번 정로 선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남기는 거야? 예. 더잘어울리잘그린다 예. 저번 주에. 지금 서울에왔는데 우리 아이폰 샤워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빠르게 롤 한판 지금 빨리 돌려야 되니까 노 한판 가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뭐, 뭐야 뭐야 아, 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 제가 뭐 자랑할려는 건 아닌데 노트북이 진짜 개쩔어야 키보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색깔 바뀌는 거 보여? 카멜레온이야? 카멜레온 카멜레온 화질이 내가 집에서 그 방송할 때 쓰는 모니터보다 지금 훨씬 좋네 음, 사운드 들었지? 오케이, 레고. 오마이 oh 갓. 역시. 인생은 플렉서블하게 살아야 돼요. 여보. 어. 자기 누구랑 통화해? 아니? 말소리 들리는데? 어, 아니. 그냥 내 인터넷 방송 보고 있었는데? 아, 그렇지? 어어. 깜짝이야. 어어. 클립 우리 와이프는 이게 게이밍 노트북인지 아직 잘 몰라요. 출장와서 게임하니까 왜 이렇게 재밌어? 약간 두 배로 신나는 느낌 아니죠 어, 어? 이 녀석구나? 어? 귀엽네, 말이파 자, 바로 브론즈 이 돌아왔죠. 어, 승급. 브론즈 3, 브론즈 2 양마의 늪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출장 와가지고 노트북으로 했는데. 화질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 그냥 눈에 다 보이는데, 애들이? 아니, 그냥 W 박으면 그냥 이기는데? 바로 지금 롤 승급하잖아 지금 우리 와이프가 오랜만에 호텔에 와가 지금 고지 욕조에다 물받아놨들목욕하는거거든 이때 바로 다음 게임 와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무슨 노트북으로 와전을 하냐 의외로 집에서 데스크, 데스크탑으로 돌려도 와전못 하면서 근데 여러분 내가 또 루키한테 구라를 깐게 있어 이거 보이지? 뭐? 이거 루키한테 내가 외장하드라고 구라치고 갖고 가거든? 아, 이거 외장 그래픽카드야 <웃음> 이렇게 하는 지금 이거 외장 외장화전 줄 알거든? 그래서 이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을 해서 와존을 바로 한판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존! 아 어, 지리네 와존 와전 내게로 와존 와전야 화질 지리네 노트북 화질이 이래? 프로가 나올지 모르고 겠 오지는 데 영상이 지금 이거 발열 관리 진짜 잘 되나보다 되게 조용해 어전 불려 보니까 딱 알겠다 이거 그래픽 부스트 미쳤네 야, 자체로도 좋은데 이게 연결하니까 그냥 넘사벽인데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고 와이프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빨리요 빨리 빨리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더 서둘러 주겠어 야 이거 xg 모바일 이거 챙겨 오길 잘했네 이거. 생긴 것도 이게 외장하다 같이 생겨서 걸리지도 않고 딱 좋네 이게. 여보. 어? 나 다시 밴데 여보도 씻을 거지? 어. 물 받아 줄까?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샤워할 거야. 음, 알았어. 어어 어. 금방 나와? 어 금방 나갈게. 어. 응. 어, 어.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여보. 응? 여보 아까 저쪽에 있지 않았어? 뭐? 아까 그러니까 네. 일하다가 응. 힘들어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응. 메일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아, 와이파이. 근데 후지런시 이메일을 보고 있었는데 아 와이파이 내가 뭐 잘못 눌 놓서 잠깐 꺼졌나 보네. 아 뉴스 뉴스 내일 응. 아내 메일이 아니 내 메일이라 그랬나? 응. 아니 뉴스 좀 보고 있었어 뉴스. 응. 어,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 기름값도 그렇고 이거 봤어 새로 지금 새로 모든 거 알아 지금 이거? 오~~ <웃음> 마이널리티 리포트다이 신기하다 이거 음. 테크 유튜버의 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노트북을 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요게 모니터 밑에가 어, 키보드 네. 그렇습니다 <웃음> 앞에 출장 영상 보셨죠? ASUS ROG Flow X16 GV601입니다 ROG NEBULA HDR 디스플레이 제품 자체가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화질이 뭐 좋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몇 가지 게임들을 해봤거든요 정말 많이 하시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워존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 인게임 안에서 보이는 이 화질과 퍼포먼스는 정말 뭐 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뭐 데스크탑이나 이런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또이 제품에는 멕스 스위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지연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아, 이 제품은 이제 XG 모바일인데요 XG 모바일을 꽂고서워존을 돌려봤거든요 꽂기 전과 꽂은 후에 게임 성능과 그래픽의 차이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보입니다 이두 개를 연결을 하면요 GPU 성능이 확 향상이 되면서 훨씬 더 원활하고 훨씬 더 예쁜 그래픽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출장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와이프한테 어 외장하더라고 거짓말을 치면서까지도 얘를 댓글한 이유가 XG 모바일을 연결하기 전과 후에 이 게임 성능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어 외장하더라고 어 뻥을 치고서까지도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와주원돌릴 때에는 이게 그래픽이 좋아야 저기 눈에 팍팍팍 보이면서 어? 또 우리가 피자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지금 보면 워존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XG 모바일을 연결하기 전인데도 지금 이런 지금 그래픽 성능을 뽑아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XG 모바일까지 연결을 한다? 인게임 자체의 끊김이나 렉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껴 볼게요. 아로지 XG 모바일 활성화 이게 의상 뭐딱 보면 이제 이 캐릭터의 의상의 주름 하나하나 그리고 일단 인게임에서의 차이가 진짜 극명하게 나. 오랜만에 이번 출장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아무래도 이 와이프에게 이 노트북에 대한 이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런 퍼포먼스를 또 제가 준비해서 와이프한테 보여줬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은 노트북이죠. 태블릿 모드. 요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제 스타일러스 펜인데요. 뭐 그림도 그릴 수가 있을 거고 문서 작성도 어 이렇게 손글씨로 어쓸 수가 있겠죠. 텐트 모드, 텐트 모드, 예. 스탠딩 모드까지. 당연히 또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키보드에이 라이트 이게 또 굉장한 또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또이 버프가 있거든요. 저희가 또 이런 또 컴퓨터나 이런 거살때또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제가 영상에도 스펙을 적어놓긴 하겠지만 더보기란에 더 꼼꼼히 적어놓을 테니까요. 스펙을 한번 보시고서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터치해보는 김에 힘의 길 채널 잘 가는지 한번 해볼까? 아직까지 구독 안 왔는 친구들 구독 한번 부탁해. 여보 이제 문수장 안에 게임하는 거야? 연습이요. 연습. 훈련. 옛날에 게임하려면 저방 가야 되잖아. 응. 이제는 여기서 할수 있다는 거. <웃음> 밥 먹고 게임하고 문 쓰고 게임하고 이제. 훈련. 아 훈련. 훈련 훈련. 뭐 먹어? 응. 밥 먹고 또 해? 아니 너 운동 선수들 하루에 운동 몇번 해? 세번 정도 하지? 밥 먹기 전에 하고 밥 먹은 다음에 하고 오후에 또 하고 어. 방송 하기 전에 훈련해야 될거 아니야? 어. <웃음> 이거 뭐 해? 탈코프 공부. 하루 종일 노트북만 끼고 있어. 다 이게 뭐야? 일하는 거야 지금. 다. 이게 쉴 때도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응. 게임 방송을 할때 잘할 수 있단 말이야. 헤마티엘 음. <웃음> 영상, 영상이 짱이다. 타로코프는 타로코프는 헤마티엘. <웃음> 이번에 신규 아이 무기죠.